알레르기성 자반증은 고춧가루를 흩뿌린 것과 같은 붉은 모양의 반점이 특별한 규칙 없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부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자분에게는 자반 부위에 수포가 생기기도 해서 자신의 증상과 일반적인 사진들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앓는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서 수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에게는 엄지손가락 한두 개마디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자반 부위에 수포가 생겼다 하더라도 치료에 방향이나 예후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처가 생기고 새살이 돋으면서 아무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포 부위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